안녕하세요 이칸트입니다 네, 바로 얼마 전에 소니에서 새로운 카메라 하나를 발매했습니다 를 네, 많은 분들이 이번 카메라는 예상 아예 못했다 라고 하시는 분들도 되게 많으셨는데 네, 바로 그 기종이 소니의 ZV-E1 이라는 카메라죠 기존에 우리가 알고 있었던 ZV-1, ZV-E10을 이은 소니가 말하는 브이로그 카메라라고 말하는 ZV 시리즈의 새로운 카메라가 나타났습니다 그런데 제가 좀 여기서 이해가 안 되는 게 ZV-1이 있고 ZV-E10이 있어요. 그러면 소니가 조금 원래 라인업대로 계획을 했다면, ZV-1이 ZV-E100, 그리고 ZV-E10, 집에 나온 게 ZV-E1 이런 식으로 라인업을 만들었어야 되는 게 맞는데, 지금 약간. 우죽순으로 만들고 있다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아, 이거 저만의 생각인지 모르겠는데 아무튼 이 새로운 카메라 많은 테크 유튜버 분들이 요즘에 카메라에 큰 이슈가 없었는데 이 카메라에 대해서 여러 자기의 의견들을 말씀주시고 있어요. 그래서 저도 한번 이 카메라에 대한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시작해볼게요. 소니가 ZV-21이라는 변종의 카메라를 하나 또 출시를 했습니다 아, 소니가 약간 개발자들을 방에다 가둬놓고 이러는 것 같아요 소니 FX3의 바디를 뜯어서 이 풀프레임 센서를 빼고 크롭 센서를 집어넣어서 FX30을 만들어 봐 ZV-E10을 뜯어서 크롭 센서를 빼고 풀프레임 센서를 집어넣어 봐 이런식으로 여러가지 조합을 만들어서 어? 이거 그냥 한번 만들어서 내놔봐 내놔봐 이런식으로 라인업을 늘려가는 것 같은 느낌이 드는 카메라거든요 네, 그래서 ZV-E1이 그냥 간단하게 얘기하자면 뭐브이로그 카메라라고 하지만 풀프레임 센서에 네, 기존에 우리가 지금 소니에서 가장 많이 인기가 있는 알파7S3 그리고 FX3의 모든 영상 스펙을 가지고 온 카메라라는 겁니다 이게 또 얘기를 하자면 조금 복잡하긴 하지만 네이 카메라에서 제가 생각하는 주요 키워드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볼까 합니다 네 첫번째 이 카메라에 대한 이야기 중에 많이 나오는 게아이 카메라 뭐냐 도대체 이거 나오면 기존에 FX3하고 알파7S3 산 사람 억울해서 어떻게 해? 또는 2020년 9월에 나왔던 이 카메라들의 센서들이 이제는 보급형으로 나와서 이 카메라를 출시할 때도 됐다 억울할 게 뭐가 있냐 살 사람이 다 샀는데 네, 이런 두 가지 의견들이 있는 것 같은데요 제가 생각한 건 조금 더 억울하다에 가깝다 입니다 왜냐하면 2020년 9월에 알파7S3를 먼저 나오고 나중에 FX3가 나왔지만 네, 이 3세대 영상 센서의 카메라들이 나와서 많은 분들이 찾았지만 2020년 9월에서 12월 사이에는 뭐 인플루언서나 기존에 있는 영상 큰 업체에 미리 구매를 예약을 하셨던 몇몇 분들 빼고는 거의 손에 잡아 보신 분들이 많이 없었어요 그래서 2021년부터는 일반 유저분들도 이제 나도 카메라를 예약해서 사야겠다 이렇게 하고 싶었는데 그때 팬데믹이 쳐졌죠 팬데믹이 터지고 나서 반도체 수급이 부족하다 그래서 우리나라 물량은 늘 없었어요 그리고 뭐 소니 공장에 불이 나서 없다 뭐 이런 저런 루머들과 함께 불과 올해 초, 아니 작년 겨울이라고 할게요 작년 겨울까지도 FX3와 소니 알파7S3의 수급이 원활하지 못해서 못 구하는 분들이 많았다는 겁니다 웃긴 이야기 하나 해볼까요? 오늘 소니의 공식 스토어에 들어가 봤어요 여전히 많은 카메라들이 품절 상태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기존에 뭐 3년 전에 나왔던 센스의 카메라가 200만원 가량 싸게 나온다 네 두번째 키워드 센서 입니다 센서 이 카메라에 대해서 잘 모르시는 분들이 이번 카메라 1200만 화소다 이래서 아 뭐야 이 카메라 알파7 M4 보다 굉장히 낮은 화소의 카메라인데 가격이 이렇게 비싸게 나온다고? 영상 스펙 높으면 뭐해 이렇게 착각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영상 카메라들은 뭐 소니의 원래 영상 라인업이었던 S2, S3 그리고 FX3 모두 다 저화소의 센서를 착용해서 영상특화된 센서입니다 그러니까 화소가 적고 그 화소의 퀄리티를 높임으로써 노이즈라든지 화질 개선 특히 10비트에 맞게 그렇기 때문에 일부러 1200만 화소를 채택해서 사용을 한 거예요 그리고 센서 수에 1200만 화소로 아무것도 못할 것 같지만 여러분 니콘의 D3 같은 카메라 D3 뭐 아직도 현역으로 쓰시고 계신 분도 많으신데 D3도 1200만 화소입니다 기존에 인터넷용으로 쓰신다거나 뭐 웹용으로 쓰시기에는 저는 무리가 없고 이나도 어느 정도 큰 사이즈가 가능합니다 300dpi를 사용하더라도 그래도 2400만 화소 그리고 3000만 화소 뭐 R 시리즈 같이 사진 특화용으로 4000만 5000만 이상의 고화질 고화소 카메라보다는 당연히 못하는게 맞지만 1200만 화소로 사진으로 아무것도 못한다? 이건 또 아니에요 제가 생각하는 이 카메라 키워드는 HDMI 단자입니다 HDMI 단자가 마이크로 단자로 들어오게 되는데 어, 이 마이크로 단자는 g v 2 1 0이나 알파6400 같이 크롭바디에만 들어오는 단자의 크기였어요 그리고 특히나 이 단자가 더 문제인 것이 너무 잘 부러진다는 문제가 있었는데요 큰 문제가 될 거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저는 또큰 문제라고 생각하진 않아요 왜냐면은 뭐스몰리그라든지 보시게 되면은 이런 저도 여기 보면 알파6400을 가지고 있는데 스몰리그에서 마이크로HDMI에서 일반 HDMI로 바꿔주는 어댑터 부품이 얼마 안 하거든요. 한뭐 2, 3만원 정도 했던 것 같은데. 근데 그거 하나만 끼워 놓으면은 어차피 케이지 사용하실 거잖아, 거의 다. 케이지 옆에다가 붙여 놓으면은 그냥 일반 HDMI로 쓰는 건큰 문제가 아닙니다. 그래서 저는 이건 큰 문제가 아니라고 생각해요. 네 다음 키워드는 가격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지금 뭐 미국 2,200달러, 그리고 일본 33만원인가? 제가 봤을 땐이 두가지 가격 봤을 때 300만원에서 플러스 마이너스 언저리에요 280에서 3 2 0 230 사이 이렇게 되면 가장 딱 떠오르는 카메라가 뭐예요 알파7 마크4 잖아요 근데 4K 60프레임에서 알파7 마크4는 크롭이 되고 그리고 지금 이 카메라는 논크랍이에요 그리고 앞으로 업데이트를 통해서 4K 120프레임도 들어온다고 합니다 그럼 누가 알파7마크4로 사겠느냐 라고 하시는 분들이 많지만 이게 가만 생각해 보면은 되게 라인업이 잘 나눠져 있는 거예요 보세요 나는 영상도 찍는데 사진도 찍는다 또는 나는 사진과 영상을 반반 찍는다 이런 분들은 알파7 마크4로 그냥 쓱 가시면 될것 같고 나는 영상을 거의 다 집중해서 찍는다 라고 하시는 분들은 또 300만원대에 가까운 FX30을 사시면 되는 거예요 왜냐면 FX30 바디는 마그네슘 화끈 바디에 안에 쿨러도 들어있죠 그리고 발열에 굉장히 민감하다는 트라우마가 있다 하시는 분들은 FX30으로 하시면 될것 같아요 그리고 지금 이 바디에 약간 이상한 포지셔닝은 영상 80에 사진 20 정도 이런 분들이 사실 어떨까 싶거든요 저는. 그러니까 300만원 언저리 카메라 3대 있어요 알파 7 마크4, FX30 그리고 지금 나올 GV-E1 근데 사진 50, 영상 50 또는 사진을 좀더 퍼센트 있는 분들은 알파 7 마크4 그리고 영상이 완전히 넘어간 분들은 FX30 영상 70에 사진 30 또는 영상 80에 사진 20 이런 분들은 요 GVE-1이 어울리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그 다음 키워드는 4K 120프레임입니다 네전 이게 좀 의아한데 왜 이렇게 출시 시기를 좀 소니가 조급하게 앞당겼나 싶은데 제가 볼 때는 약간 불안정하게 4K 120프레임을 넣는데 일단 먼저 출시하자 이런 느낌인 것 같아요 왜냐면 파나소닉의 s 5 마크 2나 지금 캐논의 R 시리즈들이 신작들이 마구 발매를 했잖아요 지금 FX30 이후로 아무 바디도 내놓을 라인업이 없는 찰나에 지금 어떻게든 내놔야 되는데 지금 4K 120 프레임이 약간 뭔가 좀 발열 또는 어떤 문제점이 있어서 바로 인바디에 넣고 발매를 바로 할 수가 없는 시이고 일단 라인업 하나 채우긴 해야겠다 해서 그래서 지금 나오는 것 같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나오는 것 같고 지금 이렇게 이슈몰이가 됐잖아요 FX3랑 S3 스펙이 다 들어왔는데 300만원쯤 나올 거래 라고 하니까 다들 지금 뭐 난리가 난 거겠죠 네, 그리고 다음 키워드는 메모리 카드 슬롯입니다 한 개의 메모리 카드 슬롯이 들어가서 상업적으로 쓰기는 불안정하다 저도 어느 정도는 동의하고 어느 정도는 동의 안 하는 부분인데요 확실히 메인 카메라로 쓰기에는 조금 불안정은 있습니다 왜냐하면 용량이 모자랄 경우가 있어요 원슬롯에 들어가는 카드로서 내가 생각한 것보다 많이 찍는다거나 아니면 4K의 고프레임으로 촬영을 하다 보면 금방 메모리 카드가 가득 차버리기 때문에 내가 생각하지도 못하게 간혹 그럴 때가 있죠 그런 경우에는 확실히 투슬롯이 좋긴 좋습니다 하지만 소니 메모리카드에서 뻑이 자주 나서 불안해서 투슬롯을 쓴다? 이건 좀 모르겠어요 왜냐면 제가 소니를 지금 거의 한 10년 가까이 쓰고 있어요 알파셋 마크2부터 지금 FX6까지 지금 갖고 있는 바디만 해도 6대 이상이고 네. 쓰고 있는데 제가 메모리카드 자체 뻑 보다는 소니의 배터리 때문에 갑자기 바디가 꺼지면서 발열로 갑자기 임시 저장이 되면서 파일이 불안정하게 메모리 카드가 꺼져서 파일이 멈춰지는 부분은 좀 겪었어도 메모리 카드법은 거의 없었거든요 그래서 뭐 원슬롯으로도 잘 쓰면 뭐 거의 문제는 없는데 하긴 이건 보험적인 부분이니까 상업은 투슬롯이 좋긴 좋겠지만 큰 단점은 아니다 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그래서 이 바디가 살만한지에 대해서 얘기를 해보자면 이 바디에 대해 주목해야 될 점은 편집입니다 편집 우리가 기존에 10비트 영상을 영상미를 추구하는 소니바디 사시는 분들은 거의 다 그렇잖아요 아니 또는 미러리스로 영상을 찍어서 뭐 브이로그나 어떤 SNS에 올리시는 분들은 영상미 때문에 사시는 분들이 더 많은데 이런 영상미를 좀 쉽게 좀 쉽게 찍을 때부터 설정을 해서 그냥 찍어서 원본이 나오면 좋겠다 라고 생각해이 카메라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많은 설정을 인카메라에 미리 해놓고 컷 편집만 해서 붙이면 하나의 컨텐츠가 나올 수 있도록. 그 씬의 브이로그 모드가 있죠. 그래서 기존에 우리가 럿 이라는 걸 붙여 가지고 색감을 시네마틱하게 만든다 라는 거를 인 카메라에서 그냥 버튼만 눌러 설정할 수 있게 컴퓨터에서 뭐럿를 불러와서 어디다 옮기고 렉 709가 뭐고 이런거 생각 안하고 그냥 할수 있게 쉽게 색감을 낼수 있게 해 놨다 두번째 시네마틱 영상이라고 많은 영상들을 찾아보면 우리가 위아래가 영화처럼 검정색 바로 막혀서 긴 직사각형 의 영상 형태를 나타내잖아요 그렇게 시네마틱한 비율비로 영상을 찍을 수 있게 해준다. 이게 생각보다 그냥 컷 편집만 하실 수 있는 분들 또는 컷 편집만 할수 있는 윈도우 기반의 그런 편집 프로그램들이 많잖아요. 뭐제 주변에서도 취미를 하시는 분들 보시면은 영상을 찍을 때 가장 부담스러워하시는 게 편집이거든요. 그런 분들에게 그런 부담을 줄여준다라는 게 얼마나 좋습니까? 제가 또이 카메라를 두 번째 눈여겨 볼 점이라고 느꼈던 거는 동적 액티브 부분인데요 이 카메라 역시 바디 기본 오축 손떨림 방지 기능을 탑재하고 있고 거기에 소프트웨어적으로 액티브까지 줘가지고 S3나 여기에서 선보았던 강한 손떨림 방지 기능을 주고 있는데요 거기에서 동적 손떨림이라고 해서 어, 우리가 흔히 말하는 EIS 소프트웨어적으로도 잡아주는 액션캠에서 흔히 쓰는 화각이나 이런 걸 조금 조정을 해서 손떨림 방지를 잡아주는 기능이 들어갔다는 거예요 이게 주간에선 정말 좋습니다 이 카메라 이런 기능이 들어간 게 고프로라든지 360카메라든지 라 이런 카메라 중에서 이 손떨림 방지를 EIS로 많이 사용하는데요 이것도 부수적으로 조금 더 들어가서 손떨림을 더욱더 강하게 만들어줬다는 얘기예요 그런데 예를 들면 뭐 프리미어를 꺼내야 된다 카탈리스트를 켜가지고 손떨림을 또 따로 소프트웨어에서 맞춰줘야 된다 이런 후보적인 과정을 최적화해서 초보들도 사용할 수 있게 한다 이게 GV 시리즈의 기본 개념이기 때문에 아마 그런 부분에서 어, 쉽게 쉽게 할수 있어 소프트웨어 프로그램 안 열지 마 내가 색감이나 다 만져줄게 이게 이 GV-E1의 기본 개념인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이 카메라 또 소프트 스캔이 들어갔죠 그래서, 뭐, 기존에, 뭐, S3, 그리고 FX3에는 소프트 스킨이 없어요. 근데, 그렇게 60프레임에 논크랍이에요. 제가 볼 때는, 뭐, 수요층이 좀 있을 것 같습니다. 웨딩이라든지. 네. 그래서 제가 봤을 때, 이 카메라, 일단은 출시하고, 본품에 대한 발열 테스트 한번 해보고, 그 결과 유튜버분들을 보신 다음에, 구매하면 어떨까 싶어요. 제가 생각했을 때이 카메라가 발열에 대한 프레셔만 확실히 극복해 준다고 한다면 충분히 메리트 있는 카메라라고 생각합니다. 우리나라 사람들 특히나 풀프레임 센서 좋아하기 때문에 그 카메라 나오게 되면 또 한번 저랑 이야기해 보자고요. 네, 그러면 오늘 컨텐츠 여기까지입니다. 안녕히 계세요.